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귀멸의 칼날 3기 도공마을 pv와 상현열기들의 성우가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귀멸의 칼날 상현열기들이 어떤 성우를 맡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무한성이 나오고 상현열기 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한열차 편에서 상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렌고쿠쿄즈로를 죽인 상현사 막하자 귀멸의 칼날 2기 활락의 거리편에서 탄지로 일행과 음주 텐겐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상현 6 규타로 다키 이번 귀멸의 칼날 3기 도곡마을 편의 빌런으로 나올 상현호 교코 성우는 나루토의 이누즈카 키바 원펀맨 섬광의 플래시 등을 맡은 토리우미 코스케입니다 상현우 교코와 같이 빌런으로 나올 상현사 한텐구 성우는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카게게 드래곤볼의 피콜로 원피스의 에이스 등을 맡은 후루카와 토시오입니다 <놀린> 귀멸의 칼날 이기환락의 거리편에서 규타로의 회상 속에 나왔던 상현이 도우마 성우는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 도쿄 규율의 치키야마 슈등을 맡은 미아노 마모루입니다 12개월 중에서 제일 강한 혈기 상현일 코쿠시보 성우는 토리코의 토리코 원피스의 키자루 등을 맡은 오키아유 요타로입니다. 오늘 상현열기들의 성우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상현열기들의 목소리를 평가하자면 너무 좋았습니다. 교코는 특유의 변태스러움의 목소리, 한탱구는 겁쟁이고 졸렬한 목소리, 도움하는 사람을 홀릴 것 같은 스윗한 목소리, 마지막 코쿠시보는 간지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귀멸이 칼날 2기 활락의 거리편 10화 11화 도곡마을 상연소집편을 합쳐서 3월초 국내에서 방영합니다. 보시러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또 하나는 귀멸이 칼날 3기 오프닝 주제 가수와 해당 곡이 공개되었습니다. 아티스트는 맨웨더 메시너 메렉과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오프닝 제목은 인연의 기적. 오프닝 PV가 있지만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유튜브로 직접 검색해서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유바!